반갑습니다. 성공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은 운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 어떨 때 떠올리게 되죠? 어떤 힘든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곳이 정말 나한테 꼭 일어나야만 되는 일인가? 내가 피할 수는 없었던 일인가? 꼭 겪어야만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떠올리게 만드잖아요, 운명이라는 느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즉,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어, 풍요롭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나의 운명이 힘든 운명이었다면 다시 기쁜 운명으로, 즐거운 운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의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운명에 대한 관점들 보다 훨씬 더좀 높을 수도 있고요좀더 넓은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더 여유롭게 그리고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이것들을 다루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있는가? 또는 운명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가? 일단 첫 번째로는 성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사건 더하기 반응은 결과라는 거예요. 즉 결과가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결정지어진다 해서 끝나게 되지만 성공학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이러한 선택들 나의 반응들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IMF가 터졌으니까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니죠. IMF가 터졌으니까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 주식을 더 사야 돼. 부동산을 더 사야 돼. 그리고 이때 산 주식이 IMF가 뭐 10년 20년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1년 2년 뒤에 지나고 나니까 원상복귀 됐죠. 네, 삼성전자 3만원이지만 당시에 3만원이었지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공학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의식적인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해볼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의식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은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게 뭐 무슨 얘기인가? 음, 아직 제 얘기가 근데 끝나지 않나, 않았어요. 아까 성공학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만 내가 반응을 바꿈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했죠. IMF가 터졌지만 박앤세일하는 3만원 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반응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식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많은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의식 속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두거나 흘려보내거나 그것을 릴리징 하거나 정화하지 않죠 그것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 쌓아두는 것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겠냐 다시 내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살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일이 있죠. 내가 살면서 억울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갖고 싶었던 강렬한 열망을, 욕망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슬펐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 무의식이라 불러도 좋고 잠재의식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원리가 뭡니까 마음에 뭔가를 품고 있다면 마음에 뭔가가 있다면 그게 현실로 나타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감정들 사실 감정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감정에 연관된 그 기억들 그 이미지, 소리, 감각들입니다 이 감각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꽉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기억들일수록 내 의식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곧내삶 속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나의 의식 세계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녀석들이 얼마나 많냐면 내가 이번 생을 살아온 30년? 40년? 50년? 6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세도나나 어떤 의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때 보면 우리는 사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또는 종교를 갖는다 이것도 내가 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거겠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아니라 천년, 만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의 세월이 있겠죠. 그 세월 동안에 쌓여진 그 기억들, 이 기억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이 사실 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카르마인 거예요. 그러면 내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일변, 지금 10년, 20년, 30년 세월 동안에 또는 그 전에 쌓였던 뭔가 기억과 감정들에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카르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반복되는 뭔가 기억이나 꿈이 있다면 그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과거로부터 가져온 아주 먼 지금 이번 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이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업들에 의해서 음, 그리고 우리의 어, 욕망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이 설계가 되어집니다. 내가 굉장히 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뺨을 한 대를 맞았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어, 예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뺨을 후려쳐야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후려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웃음> 내가 뺨을 맞았으면 뺨을 대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대주라고 했을까요? 근데 나는 대주기 싫어요. 나는 뺨을 후려치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뺨을 대주라고 했어요. 이두 가지가 무슨 차이냐면요. 내가 뺨을, 이 사람 뺨을 때려야 되겠다는 거는, 어, 새로운 카르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 삶을 결정 지어요. 즉, 내가 새로운 뺨을 때려야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나타나게 되있죠 그것이 바로 창제 법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또는 다음 생에서 그 뺨을 때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는 뺨을 때리기 위해서 다음 생에 사실은 또 태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깨달음의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과 다시 또 태어나거나 삶을 반복해 나가는 것, 또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깨닫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뺨을 어, 들이댄다는 것인데 한대 맞고 다른 쪽 뺨을 들이대게 된다는 것은 어을 카르마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놓아버리게 될때 이것이 바로 깨닫는 거고 이것이 바로 현존인 거죠. 되게 간단한 건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니까 때려야 되고 그럼 상대방이 또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다시 날또 때려야 되겠죠 이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번 생에서 다음 생에서 또 이번 생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도둑맞았어요 어 이번 생에서 어, 왜 이렇게 도둑을 맞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번 생일 수도 있고, 지난 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안 좋게 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이번 생에서 지금 도둑이 맞았다는 것은, <웃음> 어, 길 가다가 당했다는 것은 운명인 거죠. 즉 운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벌어지는 것이에요. 신이 내렸다? 아니죠. 내가 만들어간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일반 에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뭐 신일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것일 수도 있지만 나랑 관계없는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것들이 뭔가 다 짜여져 놓고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당하고 있고 그것을 겪어야만 된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운명은 내가 다 결국에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나의 그 욕구에 의해서 나의 생존의 욕구잖아요. 인정의 욕구, 통제의 욕구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죠. 우리 4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카르마가 될 수도 있고 잠재의식 속의 기억을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계속 돌아가면서 삶 속에서 단지 리플레이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결국은 했던 것을 또 보고, 내가 저장했던 걸또 다시 반복해서 보고, 거기서 또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또 기억이 생겨서, 거기서 또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카르마를 만들어서 내 의식 속으로 집어넣어 놓고,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삶이 맨날 힘들고, 끝없이 반복되고, 막, 그런,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거를 딱 고리를 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죠.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되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고리를 끊게 되었을 때 지금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나는 굉장히 강력한 열방과 결핍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결핍이라는 것이 뭔가 없어가지고 내가 결핍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핍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릴리징이라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놓아버림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흘려보내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어, 제가 교육할 때 이것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저만의 어, 필살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흘러가도록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흘려보내기도 사실은 아니고요. 놓아버림, 이것도 뭔가 설명하기 부족해요.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잡는 것 그런 감정도 생기지도 않게 되고요 뭐 원한도 생기지도 않게 되고 슬픈 감정도 생기지도 않게 되겠죠 그럼 내가 그것을 의식 속으로 쌓아두지도 않게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미 쌓여져 있는 나의 그 기억들과 그 감정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사실 욕구예요 어, 욕구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완벽하게 비워진 상황이 되겠죠 어 비워진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불교에서 굉장히 많아,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죠? 무랑 없을 무, 그리고 빈다는 거 공입니다. 공 그래서 그 불교 용어들 중에 뭐 사자로 얘기하는 용어들이 많지만 거기에 무랑 공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 무와 지경, 그 다음에 뭐 공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뭔가 외부에 어떤 요인이 있거나 외부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것들을 내 삶을 만들어놓고 나는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어... 존재로서 그 상황을 겪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운명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운명은 사실 내가 다 만들어놨던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모두 다 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선택을 할수 없고 내가 그것을 무조건 겪어야만 된다고 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수 있냐면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운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겪고 순응을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놓아버림으로써 그 운명을 이제 없애버리고 완전 리셋을 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뺨을 맞았을 때 다시 반대편 뺨을 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새로운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뺨을 기어코 때려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내가 의도치 않은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뺨을 맞으면 나는 무조건 때려야 돼요. 즉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명에 대해서 즉 깨달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깨닫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어, 어렵게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이 운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내가 이 운명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이상 의도치 않은 운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운명은 내가 만들어낸 거고요. 내가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운명을 따를 것인가 또는 그것을 놓아버림으로써 이 운명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을 놓아버리게 될때 우리가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 또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저항이 없어지게 됐죠 과거로부터 갖고 왔었던 그 저항이 없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놓아버리기 어, 릴리징의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도나 메소드고 어, 세도나 메소드 교육에 대해서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희 커뮤니티 카페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어, 참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 공유하기도 어, 널리 널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